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했다. For any possible body of 많은 양의 증거들 사이에서 mm -hmm. 항상 많은 양의 설명들이 mm -hmm. 존재한다. 그것과 일치하는. This is a c l a m 이것이 mm -hmm. 이두 이 사람이 했던 mm -hmm. 주장이다. Mm -hmm. 네. 그래가지고이 주장과 맞물려서 예시되는 mm -hmm. 거고. Mm -hmm. 네. 인디 c 스케 e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치든 간에 어 t 니까 알터네이티브 익스플레이스 a 레이션이이 바로 그 베리어티오브 익스플레이션이고 그렇죠. 네. 어떠한 그 많은 설명들 하든 간에 우리들의 네. 해서 굿 주문자로서 네. 우리들의 일은 그냥 어찌 됐든 간에 하나만 철 네. 네. 초이스하는 거다. 하우에버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일, 일치가 있다. Between o 팔로 주는 유형 음식과 네. 아 음식 그다음에 음료수와 그다음에 사 그러니까 그다 음식의 유형과 네. 소비자의 유형 뭐 연관성이 있다. 네. 해놓고, 여기서는 18 유럽 연관성이 있다라고까지만 말고 그래서 18 세기 유럽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꿀 이거 쯤 들어가 버리고 이 앞에서는 마더스파인 뭐, 헤어머슬 아이든가뭐그 이념적인 뭐 대립 대립 있고 전자 전자가 먼저 봤더니 커피네요 네. 커피는 지배적인 그 중산층 중산층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초콜릿은 귀족 것들 그러니까 네. 커피는 뭐 깨어 있고 잡고 받고 그냥 뭐 뭐일일 이거고 반면에 초콜릿 귀족 애들은 게으른 애들 Uh -huh. In t 로 e f o 이렇게 구별이 있었는데, 커피는, had r y become a popularity. 유명한 그 음료수가 됐다. 네. 뭐, 티가 그러듯이. 네. 그러면, 대얼폴이나 하우에 건데, 데얼폴로 가기에는 뭐, 프랑스에서 유명한 음료수가 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이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의 이런 연관성은 정의된대요. 네. In to 사회의 위계질서. To than... 16세기 이후에 네. 그, 만들어진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인 계층에서, 계층의 네. 관계에서, 네. 사회의 위계질서의 관계에서 이런 연관성이 나타난대요. 네. 모티프, 퀄리티, 품질, 의뭐 동기는 명백해졌대요. 네. 소비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대요. 하지만 네. 그걸 코로비스폰 연관성 일치, 일치, 네. 그 다음에 음식, 음식과 그 다음에 네. 이 컨슈머 타이폴로지 소비자들간의 그런 유형이 있었다. 뭔가 하우에뭐 나오니까 뭐위기질서 네. 네. 그 예상해 놓고 네. 여기서폴리브랜플 나왔고 그래서 네. 그럼 일치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음식, 네. 음식과 여기 사람 네. 커피는 중산층에 로 인식됐, 인식했고, 네. 인식됐고, 반면에 네. 초콜릿은 뭐 네. 귀족고라고 인식됐다.